사실 제가 취업을 해서 인생은 장비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거밖에 안 돼요, 머리 길이가. 안녕하세요, 보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겟레디위드미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제가 취업을 해서 영상을 좀못 올렸어요. 이렇게 취업을 하고 주말을 온전하게 쉰 적이 딱 지금이 처음이에요. 한달 만에 처음인데 그래서 오늘 조금 제 근황과 이제 찐탱으로 잘 쓰는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벨레디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제 얼굴 위에 지금 올려놓은 거는 예전에 스킨케어 영상에서도 추천했던 킵쿨 수드 대나무 토너 요 제품 지금 올려놨어요. 이 제품은 요렇게 팩하기도 좋고 토너 하나로 수분감을 주기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벌써 요렇게 한 통을 다 썼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머리를 하, 잘랐는데 근데 이게 사실 제 인생 계획에는 없던 머리긴 한데, 네, 잘랐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천천히 머리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럼은 메디필 레드락토 콜라겐 앰플 이 제품은 그 메디필 클렌징 제품 추천할 때 같이 보여드린다고 하고 이제 가져온 제품이에요 <웃음> 이 메디필 유산균 라인이 오 저랑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자료 유산균이랑 프랑스산 저분자 콜라겐으로 모공 케어에 굉장히 좋아요 세 가지 히알루론산으로 피부 속 수분감을 개선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사용할 건데 사실 저는 인생은 장비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 라이프 갤러리아에서 보내주신 발사와 롤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소독을 해주고 이렇게 핸두방을 떨어뜨려주고 1차로 손으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소독을 마친 요 롤러로 이렇게 밀어줍니다. 헤라 헤르츠라 그래가지고 1초에 막 1조번을 진동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진동에 울리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진동이 울리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롤러예요. 근데 이게 냉장고에 안 넣어놔도 굉장히 시원해요. 롤링하면서 바른 세럼을 흡수시킨다는 느낌으로 자주 사용해요. 이런 제품들 좀... 좀 갸름해졌나? 이 괄사가 두개 들어 있어요. 얘도 똑같이 우선 1차적으로 소독을 해주고 오, 이게 더 시원한데요. 이 홈에 턱 여기를 껴서 이렇게 하면 진짜 시원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렇게 물 마사지나 여기 승모근 이런데 해줘도 정말 정말 시원합니다. 오 좋은데요. 다음은 메디필 블루 아쿠아 톡스 크림입니다. 자세히 보면 겔하고 이 캡슐이 있어요. 물광주사 알약 캡슐이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되게 예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이 떨궈서 섞였어요. <웃음> 겔이랑 캡슐을 적당히 섞어서 발라줍니다. 이게 비타민의 6,000배 항산화 성분으로 칙칙한 안색에 효과가 좋다고 해요. 피부 톤이 한톤 조금 밝아진 느낌? 이게 바르는 보톡스라고도 해서 또 주름 개선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완전히 흡수시켜줬는데, 보이세요? 광? 광 엄청나죠? 선크림은 라곰 셀러스 선젤인데, 제 인생 선크림이에요. 한통다 써서 또새거 쓰고 있는데, 선크림도 다크닝이 있더라고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귀찮아가지고 선크림만 바르고 나갔는데, 조금 지나면 자꾸 까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피곤한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선크림의 다크닝이었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봤던 선크림 중 다크닝이 없었던 제품이 이거, 라곰이에요. 이니스프리 미네랄 메이크업 베이스. 이건 퍼플 컬러인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그냥 색상 없이 수분감만 주는 제품들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퍼플 컬러를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면 은 하루 종일 피부톤이 유지되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소량만 써도 얼굴에 충분히 발립니다. 하나만 발라도 이 정도로 톤업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한번더 발라줍니다. RMK 크리미 파운데이션 배우 윤소희님 뭐 광고해가지고 약간 속냄썹 치고 샀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제가 제돈 주고 산 건데 사실 잡티커버 1도 안 되고요. 뭐 드라마틱하게 뭐 하얘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딱제 피부톤으로 올라가는데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차이가 없잖아요. 맞아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좋아요. 아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톤은 잡아주고 좀 건강해 보이는 피부? 그리고 코기입 이런 것도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 제 최애 파운데이션이에요. 얘가 또 빛을 받는 거에 따라서 이마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환해 보이고 좀 빛을 못 받아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어두워 보여서 얼굴을 자연스럽게 입체적으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파우더는 에뛰드하우스 피지 속 파우더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제가 이 에뛰드 피지 속이 너무 건조하고 피부가 파사삭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못 썼는데 저는 원래 앞머리가 떡이 잘안 지거든요? 그럼 출근만 하면 은 앞머리가 떡이 져요. 그래서 이거 쓰고 있어요. 얘가 피지랑 유분감을 싹 먹어줘서 덜합니다아 사실 요즘 제가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한성대학교의 부설 디자인아트 교육원인 한디원이라고 있는데 한디원의 행정조교를 모집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한디원에 대해서는 일을 하면서 좀 제대로 알게 됐는데 실무 위주의 커리큘럼이 많아가지고 오 진짜. 좋더라고요. 공모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이 그런 거를 많이 못 나갔던 게 조금 아쉬웠거든요. 근데 한디어는 공모전을 필수적으로 다 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디자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살고 있답니다. 출퇴근 길이 애매하게 멀어가지고 퇴근을 하면 진이 빠져요. 그래서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고 퇴근하고 나서 한 8, 9시부터 자요. 이거는 제 의지랑 상관없이 기절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메이크업은 에뛰드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레더샷. 짜잔! 약간 베이크하우스랑도 비슷한데 베이크하우스랑 또 완전히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굉장히 컬러 구성이나 이런 게 이뻐요. 이런 팝판 컬러들도 들어있고 이니셜 라벨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아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갑자기 짧아지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는 송브레 그 염색을 하고 싶어가지고 미용실에 갔어요. 제가 검정색으로 염색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테스트 염색을 했더니 노랗고 검었고 노랗고 이렇게 탈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갑갑함을 살짝 없애고 싶다 해서 그럼 허쉬컷을 하자. 근데 원래 지금 제 머리 길이에서 하면 답답해 보이니까 기장을 조금 치고 허쉬컷을 하자 해서 했는데 굉장히 짧아졌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이거밖에 안 돼요, 머리 길이가.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다니고 있어요. 가끔씩 거울 보면 어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도 생각이 들다가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항상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기르죠? 저는 조금 막막해요 짧으니까 관리가 힘들어요 비 오는 날은 정말 헬이에요 요 머리로 좀몇 개월 살다가 붙인 머리도 생각 중이에요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펄도 중앙에 요 비즈 장식 요펄 썼을 때 같이 일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예쁘다고 해주셨어요 갑자기 육기를 모집한 데서 생각이 났는데 뷰티즈는 정말 제 인생의 약간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걸 함으로써 제가 갑자기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다양한 서포터즈 활동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서포터즈 같은 거를 많이 많이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도 사실 더 하고 싶긴 한데 지금은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 좀 못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고 너무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지금 사실 말하다가 아이라인을 심각하게 잘못 그렸어요. 요즘은 이렇게 진하게 안 그리는 편인데 어쩔 수 없네요. 마스카라는 홀리카홀리카 음, 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롱 익스텐션입니다. 이거 마스카라 추천 템에서 제가 아마 컬링을 추천드렸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익스텐션을 사봤어요. 이거는 롱래쉬 기능인데 저는 이홀리카홀리카의 얇게 발리는 요게 너무 좋아요. 뭉침이 없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발려서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제품을 좋아합니다. 드라마틱하게 롱래쉬한 기능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롱래쉬 되면서 뭉침이 없는 게 너무 좋아요. 만족! 블러셔는 이니스프리 젤리 치크 3호 무르익은 무화과 말린 장미 컬러인데요 이거 막 뭉치고 잘안 발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이거 혁명이에요 브러쉬 필요 없고 생각보다 발색 은은하게 잘 되면서 막 쓰기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색상도 예쁘고 요즘 요거 잘발릅니다 롬앤의 엠비미 엠비미를 발라줍니다 되게 실제로는 연한데, 카메라에서는 어, 발색이 굉장히 진하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메이크업은 완성이 됐고요. 머리를 우선 조금 하고 제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해서 요즘 제가 정말로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과 제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제가 빨리 체력을 더 키워서 다시 열심히 유튜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